네 바이러스는 단순한 구조기 때문에 스스로 복제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숙주에 침투해야 돼요. 침투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수용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면역체 공부할 때 수용체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공부합니다. 여러분, 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촉이 참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얘기는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보는 거니까 시각이 아니에요 오감 중에 시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이죠 생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쵸 어떻게 보면 정신 쪽이잖아요 정신 세계잖아요 이런 거 근데 감이 참 좋다 라고 하면 설명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거든요 촉이 좋다 감이 좋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데 감이라는 얘기는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왜? 이게 오감일 경우에는 완벽히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미각이라는거 짠맛 쓴맛 단맛 신맛뭐 이런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있냐면 후각이 있죠 냄새 예. 향수 냄새가 참 좋다 뭐 이럴 수 있고 꼬집지만 아파 촉각 <웃음> 그 다음에 어, 빛을 봤더니 눈이 부셔 시각이죠 그죠 태선상을 봤더니 눈이 부셔 수도 있잖아요 예. 무슨 개손이야 그러면 청각 <웃음> 어쨌든 이렇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라는 걸 이해할 때이 오감을 동원하면 이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감이 뛰어난 사람 한 분을 소개한다면 이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케다 박사 이케다 생화학자죠 도쿄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특히 미각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이케다 박사의 미가구린에서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래요. 이분이 저녁을 저녁을 먹는데 어느 날 예, 여기 이제 국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국물을 먹으니까 국물이 있고 여기 이제 단백질이 있었어요. 매일 먹는 국물이니까 그 맛이 그 맛이었을 텐데 어느 날이 국물이 더 달콤하면서 약간 짭조름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 말이 계속 보니까 이날따라 여기 뭐가 있었냐면 다시마가 있었던거예요 그러니까 이케다 박사의 부인이 다시마를 넣은거지. 그랬더니 이케다 박사님이 어? 오늘 유난히 이 국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이유는 이 다시마 때문이 아닐까? 촉을 발동시킵니다. 그래갖고 다시마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글로타민산 모노나트륨 이라는 물질을 추출합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모노소듐 네, 나트륨이 소듐, 소듐이니까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앞자만 따면 뭐가 되냐면 MSG가 되는 거예요 MSG 조미료죠 조미료 그래서 이분이 다시마에서 이 MSG를 추출해가지고 특허를 냅니다 그래갖고 공장도 세워요 돈을 막 엄청 벌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10대 발명가에 선정이 돼요.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세계의 이 맛을 알려야겠다 되 자랑하고 싶잖아요. 논문을 씁니다.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가 딱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케다 박사님이 일본어로 쓰셨어요. 이때가 1908년이니까 번역기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과학자들이 도대체 다시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웃음> 이야기가좀 어려웠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 적으로 단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족한 단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 예를 들어 짠맛, 쓴맛, 단맛, 신맛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 이 오, 오렌지가 입속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혀에 이 신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이 세포가 신맛이라는 자극, 맛, 신호, 정보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걸 감지하면 이 뇌신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걸 전달하냐면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신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쵸? 이 세포가 이 오렌지를 감지하려면 오렌지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소금의 수용체가 있는 세포가 소금을 감지할 거예요. 그리고 짠맛이라는 정보를 뇌에 전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왔다 그러면 설탕 수용체가 있는 세포가 그 설탕을 감지해서 뇌로 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쓴맛 뭐가 있을까요? 뭐 인색? <웃음> 약이 있죠. 약약 약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쓴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는 세포가 뇌진경을 통해서 전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단서라는 거는 그러면 MSG 라는 것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MSG를 쳐서 먹어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사실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갖고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갖고 2000년에 2000년인지 2001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요때 예. MSG 수용체를 발견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MSG 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고, 그러면, 어, 신맛, 짠맛, 단맛, 쓴맛 이외에 하나의 맛이 더 있어야지. MSG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자? 감칠맛이라고 하자 한 거예요. 예. 이걸 일본 말로 우마미라고 합니다. 우마이가 맛있다는 뜻인데, 그걸 따서 우마이, 우마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미 그러면 감칠맛입니다. 그래갖고, 다섯 개의 맛으로 넣은 거예요. 매운맛은, 이, 이 맛에, 지금 속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이니까 그래서 감칠맛이 더해졌다 라는 얘기예요아 이런거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은 결국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을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를 할때 결국 수용체에 부착돼서 세포에 침투를 하고 감염을 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수용체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수용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감염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체가 매우 중요하고 이 수용체에 여러 가지 부류가 존재해요.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세포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있는 반면에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도 있습니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좀 어디 오랫동안 좀 부모님이 여행 가실 때. 예. 곰탕 아니면 은 카레 였거든요 예. 이때 조금 오감을 바래갖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갖고 그걸 추출해서 대박 한번 냈으면 이 자리에 없을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밤이 깊었어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